좋아 좋아 송대 잘쳤어 오늘. 얘 지금 부피가 V 원이랑 V 똑같은 거죠? 응응. 일대일인 거네요. 얘가 반응 전에 그 개수 개수 어그뭘 네. 그게 비가? 응응응응. A. 부피는 그런데 지금 반응 개수는 A랑 어어아 너의 말이 뭔 말인지 알겠다. 음. 금... 이렇게 평등이 났잖아요. 근데 B 여기 어, 여기 지금 보면은 다 반응을 보면 B가 없고, 그러니까 A, B는 다 반응을 다 썼잖아요. 음. 음. 그고반 어, 어, 아. 그러면 지금 똑같은 목표를 놓는데 지금 음. 이렇게 A가 남았다는 거는 음. A의 A의 그 그냥 계속 얘가 이거보다 작아야.. 그러니까 이보다작은 작아 자연스럽게 해볼수 없으니까 어 톡톡해 잘했어 얘는.. 봐보면 얘는 10개가.. b 0개1 이렇게.. 음? 어, 나오고 음.. 얘를 그 해보면..